Hello, one, two, three. Namaste, o l i e Namaste, 디디바야, 수피입니다. 오늘은 영상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.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제 휴대폰이 고장 나 버렸답니다. 그래서 전에 촬영해둔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잡음이 너무 심해요. 잡음이 너무 심한 부분은 자막으로 대체될 예정이랍니다. 디디바야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주시면 해 감사하겠습니다. 단네바. 나마스테, 디디바이아, 숲비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바이 가려고 해요.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. 가는 길에 풀을 뜯어먹는 양떼들도 발견했답니다. 오늘 방문할 다바이입니다. 번자음식은 다 맛있어! 라는 말을 믿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 보았어요.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아제씨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. 짠! 버터남과 갈릭란, 말라이 굽다, 미스티라 씨를 시켰어요. 아제이 씨는 밥 먹을 때미역캣 같아요. 주변을 경계한답니다. 저는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해요. 가격은 606 루피. 파닐버터 마셀라도 시켰는데 너무 늦게 나와서 포장을 했어요. 그리고 다른 날 시내를 가는 도중 소나기를 만났어요. 아재씨가 흠뻑 젖어버렸네요. 다행히 비는 금방 그쳤답니다. 저희는 푸드코트를 방문했어요. 빵집도 있고 여러 음식점들도 있었답니다.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예요. 버터스콘 맛한 스푼 리치맛 한 스푼, 리치 맛한 스푼. 인도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 체인점이래요. 동영상 찍는 걸 아직 어색해하는 아재 씨를 보니 정말 새롭네요. <웃음> 좋아요와 구독, 알람설정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